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입니다 예, 현장. 신축현장이고요. 예, 음,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예, 그래서 실내에서 일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좋아했는데 이렇게 현장을 쭉 살펴보니까 어, 벽을 붙일 줄 알았는데 거의 페인트로 다 마감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또 어디를 시공하게 되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예, 이렇게 생긴 화장실 두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살펴보는데 <웃음> 예, 계단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여기 계단 하는 거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계단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예, <웃음> 지나치게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지금 큰 일이었어요. 이게 예, 너무 높습니다. 어, 꺾인 부분도 많고 너무 높아서 아 어, 정말.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 타일을 시공장소까지 옮겨야 되는데 예 이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뭐 해야겠죠? 일을 나왔으니까 설제죠. PT 아시바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하일 <웃음> <타일, 웃음>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위층에다가 꼭대기에다가 하나 먼저 설치를 했고. 이제 네, 저희 작은 아버지시거든요 예. 네, 작은 아버지 현장이에요.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이 밑에다 꼬여서 시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저희 생각입니다. 저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엑 하나만 이 어쨌든 이쁘다 이제 그래이지여기부 들어가거든. 그래이지뭘 발판을 여기서부터 연결하는 여기부터 연결하는. 마지막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응. 음. 그렇지? 여기 높이 맞춰서 여기 대고 X를 하나만 걸어놔도 하나 걸고 그다음 에그 위에다가 하나 또 꽂고 하나 또 꽂고 이런 두개 꽂으면 돼. 그러면 저기까지. 붙일 수 있어. 제가 호텔 이제 큰 현장도 많이 들어가봤고 거기서 이제 배웠던 그런 경험들이 여기서 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 가운데 저 아시바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수평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은 아시바가 너무 커가지고 저 폭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밑에다가 또, 또, 단단하게 네. 발판을 더 만들어서 아시바를 앞으로 더 빼고 지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위층으로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비끼, 좀 두꺼운 나무예요. 예. 그거를 대서 발판을 만들어가지고 꼭대기서부터 시공을 할수 있게끔 저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오늘 시공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2년 동안 외부에 이제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많은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오케이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 얘기가 결국엔 맞았죠? 그래서 편안하게 시공을, 그나마 좀 편안하게 시공을 할수 있었던 현장이 되겠습니다. 피,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리고 예.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이제 꼭대기까지 편안하게 그나마 시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레벨 어떻게 레벨 좀 해볼까요? 어. 자 이제 수평을 이제 보는 거예요. 보고서. 어, 가지고 보면 되니까. 어. 위장부터. 시공하는 걸로 합니다 아 지금 각진 곳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큰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하저 사이에는 다 빔이 철제 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저런 바탕면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타일을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말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올려줘야됩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떠붙임이 아니라는거예요 <웃음> 떠붙임이었으면 <웃음> 더 힘들었을텐데 <웃음> 아... 코너비드도 아래에서 잘라주고 타일도 올려주고 자 이제 뭐하냐 위층에 이제 꼭대기에서부터 시공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발판이 있을 때 매질까지 다 넣고 내려와야 되는거죠 저 발판이 있을 때 모든 공정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매지가 제가 조금 더 빠르고 하니까 제가 매질을 했습니다. 혼자서 전부 다 두분은 시공을 해야 되고 한 명은 이제 밑에서 또 타일을 또 바닥 여기 입구까지 또 넣어 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예,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현장에서 이제 같이 일했던 아버지와 아들로 구성된 팀이 이제 예, 함께 했고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똑같이 다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 예, 발판 있는 부분은 다 옮겨가면서 이렇게 매직까지 마감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장이 진행되고 있고. 위에 매지가 끝났으니까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할수 있는 일 세라픽스 발라주고 커팅 하면서 하는게 힘들어요 장, 자리도 좁고 공간도 잘 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재단할 거다 재단해 주고 하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판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잘보이지 않지만 막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힘든 거고. 어, 그라인더 또 하밀레면 또 내려가서 해 줘야 되고. 자, 이렇게 발라주면또 기공이 문장 붙여주고 제가 한바다 잘라서 넣어 놓으면 이제 또 그걸 맞춰서 시공을 하고 저게 또 끝나면 제가 또 매지 넣고 <웃음> 아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어요. 정말 아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나 예, 다들 다 같이 힘들게 일하시니까 저도 할수 있었고 어, 뭐 타일 다,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웃음> 욕실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파일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운 현장도 많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시공이 끝나면 제가 이렇게 매질를 넣고 마감을 짓고 하면은 이제 저 발판은 해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시공을 잘 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높은 곳은 다 이제 시공이 완료가 됐어요 정말 높았습니다 저 턱을 접느라고 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예 그냥 다 힘들었어요 여긴 힘들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웃음> 자, 깨끗하게 뭐잘 나왔죠? 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했는지도 참 그냥 신기해요. 예. <웃음> 아랫부분 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 그리고 거의 이제 퇴근 시간 이 임박 했는데 현장이 작은아버지 현장이니까 제가 조금 더 일을 해 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하 제가 이 끝나면 또 다른 이제 타일팀하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밀어드리고 가려고 예 타일 옮겨 드리고 했습니다 예. 왜냐면은 하 일당으로 오시거나 그런 분들은 시간만 되면, 시간 되게 한 20분?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예. 옷 갈아입으시죠? 예. <웃음> 예. 제가 움직여야지 뭐 다른 분들도 좀더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예, 항상 뭐 이렇게 일을 배웠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기회를 주셨으니까 더 땀과 열정 뭐 그런 걸로 보답을 해 드려야죠 드라인더또 해서 올려드리고 그래서 현장이 이날은 끝이 났고 아예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리고 어? 이게 뭐야? 타일에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움직여 움직여 <웃음> 등짐으로 배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저 벌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끔찍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자 현장 경험 그대로 해서 제가 일한 거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현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 2일간 일을 했고요 뭐 타일 이런 것도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